어? 어? 야..오늘은 운이 좋구만 한 번에 세 명이 해줬 잡다니 얼른 얼른 옮기자고! 신선할 때 먹어야 맛이 좋으니까 말이야 어? 어? 어? 어? 어? 저기 한 명이나 더 있다! 얼른 잡아! 거기 타! <웃음> 아, 직어려보이지만 미안하다. 신선한 간이 필요 해서 말이야. 어... 응? 응? 응? 야,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야, 누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응. 안 되겠다 빨리 신선한 간을 죽어! 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 와! 어, 어, 아! 죽으라고요, 아! 죽어! 아, 깜짝아! 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어! 내 심장. 어, 가만. 이거 우리 딸 요래르 비명 소리 같은데? 얼른 올라가 봐요. 어, 이게 그래? 어이! 어, 아, 어, 우리 딸 아이 무슨 일이야? 악몽이라도 꾸냐? 야 지가 지가 지가! 어, 딸 이게 무슨 일이야? 천사은 누구야? 아이이다 잘했어 잘했어 대체 뭐하는 자식이야 어 잠깐! 여보 얘는 그.. 여보 아는 애야? 아니, 아는 애라도 남의 집 창문을 그것도 우리 집 딸내미 방 창문을 함부로 열고 무단 침입하다니 참을 수 없어 바로 경찰서에 끌고 가자 이런 녀석들은 아주 혼쭐이 나야 돼! 잠깐! 어. 어. 잠깐만 얘 나랑 똑같은 꼬리가 달렸어요. 뭐? <웃음> 꼬꼬꼬리 어? 그, 그럼 엄마랑 똑같은 분유라고? 음. 어이 일어나봐. 어어 어, 어이. 음음음 음, 음. 얼른 일어나 이 변태야. 변태. 너너는 변태. 변태다. 그, 그, 그. <웃음> 음, 음, 음, 일어났구만! 너, 딱 보니까 구미호 우리 딸 간을 새벽에 먹으려고! 감히 우리, 가족 집에 무단침입을 해? 그, 그게... 저, 죄송해요... 너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딸 간을, 그냥, 얘를, 바로 가만두지 않겠어! 여보, 말리지마! 말리지마! 아, 여보! 말리지마! 아, 야, 진정해! 아! 오. 진정해! 릴렉스! 자, 여기 생간!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네! 자,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음. 자,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해줄래 아... 정말 어젯밤엔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대로다 말할게요. 저는 사실 이 마을 뒷산에 살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 구미호 사냥꾼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치곤 저희 집안 가족들을 모두 죽였어요. 그리고 저만 혼자 살아남아 그곳에서 탈출했고 며칠동안 마을에 골목길에서 잠을 자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버티고 있었지만 어젯밤엔 더이상 버틸수가 없어서 신선한 간을 찾는데 이집에서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향기가 났어요 음 그랬구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해치려고 한건 절대 용서 못해 오, 오 정말 불쌍한 고양이입니다. 어떻게 가족들이 그렇게 정말 불쌍합니다. 음 그러게 말이야. 음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인간을 해하려고 하다니. 저는 하이, 여보 응? 어떻게 할까? 그래도 우리 딸이 간을 꺼내먹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니까 어리긴 하지만 구미호는 구미호 경찰에 신고해도 구미호의 능력을 사용해 도망치면 그만이니까 우리끼리 해결하죠 음. 그러면은 이 아이를 안 보이게 지하실에 가둬놓고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그래요 요리야 괜찮지? 음. 음... 네뭐 어? 너는? 말 걸지 말아줄래? 내 간을 빼먹으려고 했던 국유랑 이야기할 만큼 난 너그럽지 않거든? 넌날 죽이려고 했잖아! 어... 맞아 미안해 말안 걸게 야너 이거나 먹어 어? 고마워. 근데 내가 구미호라고 하는데 왜... 가족들이 아무도 안 놀라냐고? 우리 집에도 구미호가 있거든. 하지만 너와는 달리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지켜주는 멋진 분이셔. 구미호가 인간이랑 지낸다고? 어쩐지 너희 엄마한테는 구미호의 향이 났어. 더이상 너한테해줄 말은 없어. 난그럼 올라간다 인간과 함께 지내는 구미호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 어서 불 끄고 누워요 자야죠 내일 출근하려면 여보 음. 응? 응? 지하에 있는 저 구미호 소년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 어, 글쎄요 우리 딸이 공격했으니까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겠죠? <웃음> 정말? 나도 용서는 도저히 안돼 하지만! 어휴, 모르겠어요 저도 <웃음> 나도 잘 모르겠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애가 말하는 거 들었죠? 구미호 사냥꾼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겠어요 그러게 구미호 사냥꾼이 정말 우리 마을에 있다면 우리 여보도 위험할 테니까 일단 불 끄고 자고 있어요 가서 말이라도 해봐야겠어 지금 이 시간에? 지하창고 금방 다녀올게요. 네, 먼저 자요. 어, 어, 어, 어. <웃음> 근처에서 구미호의 냄새가 난다. <웃음> 어허, 어허. 아, 안녕하세요. <웃음> 그래. 그 전에 이야기했던 그... 너희 가족끼리는 유감이야 그래도 우리 가족을 공격하려고 한건 용서 못해 알지? 하하... 아, 네 저도 사람들을 절대 공격하지 않는 구묘 집안에서 자랐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한 건지는 잘 알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 그나저나 그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줄래? 그 녀석들은 구미호를 사냥해서 잡아먹는 녀석들이에요 사람이긴 하지만 또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마치 요괴 같달까 요괴라고? 네 아주 냄새를 잘 맡고 평소엔 사람처럼 분장을 하고 다녀요. 잡혀간 구미호주는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두 잡아먹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그 말은 너희 가족들도... 네. 저희 가족들도 모두 구미호였고 저를 제외한 가족들이 구미호 사냥꾼들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가족들이 잡아먹혔다고? o <laughs> h